영업준비가 한창인 차카페. 그리고 이곳의 사장 홍재은입니다. 이때 들어오는 손님 차성주 안녕하세요. 조금 도도해 보이는 손님이네요. 카페인 적은 차로 부탁합니다. 이차 그 이름은 낯선 친밀함이에요. 풍부한 향과 부담 없는 맛에 카페인이 없는 티예요. 재은이 사소한 손님에게까지 이렇게 신경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뭘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되지. 단이 너도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 잡잡히면 안 돼. 사실 오늘은 본사에서 사람이 나오기로 한 날이네요. 아, 오늘 본사에서 직원이 오는 날이라 좀 부산하네요. 부사장님이 <웃음> 본사 공모전에서 1등했거든요. 아. 그런데 손님의 정체가 바로 경재현 사장님? 인사가 늦었네요. 마케팅 부서 차성주 대리입니다. 이쁘게 생기고 달야전 모델인 줄 알았잖아요 왜요? 캐스팅하시게요? 너무 깐깐한 차송주 대리 공모전 기획안에서 달라진 게 없네요 당시에도 원가 절충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피드백일 뿐이지 강요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팀마스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완벽이란 단어의 뜻은 아시는 거죠? 제은의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차송주 대리 제 의견은 트집이 아니라 건설적 비판이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차송주 대리의 한마디가 아, 이어지는데 홍 사장님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는데 저만 기억하고 있네요 차송주 대리의 의문을 말한 마디를 뒤로하고 다시 이어지는 팽팽한 두 사람. <웃음> <웃음> 자꾸 이렇게 레시피에 관여하실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현재 홍 사장님의 레시피는 코스트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존심을 팍팍 건드리는 말에도 꼭 참는 홍재은. 아 그리고 겨울 코스 컨셉 말입니다 그건 또 왜요 지금 와서 컨셉까지 바꿔버리면 아, 갑자기 칭찬을 하네요 마음에 듭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함께하고 싶은 사람처럼 함께하고 싶은 차 계절감도 있고 사람과 차를 연결한 점이 회사 취지와 잘 맞습니다 저도 차를 우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스터는다르네이로돌아렇게두 사람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을 때 직원의 산통을 깨는 직원, 한마디. 조심하세요. 간접 키스가 얼마나 희로운지 알아요? 인간의 속엔 이대어가 만드는 환상이에요. 이대어, 치우. 치우. 치우. 치우. 치요 치우. 치우. 치우. 치우. 치우. 치우. 을우 치우. 정말 눈치 1도 없는 직원 두분 의외로 잘 맞네요 간접 키스한 사이라 그런가? 재은이 새로 만든 차를 마시는 차송주 대리 세 번째 코스로 어때요? 과하지 않게 달달한 밀크티로 만들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송주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대로 기절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카페인 알러지가 있는데도 재은이 준 차를 덥썩 마셔버린 재은. 카페인 알러지가 있으면... 말을 하지. 둘 사이의 분위기는 달달해지기 시작하네요. 아까 그말 진심이에요? 홍 사장님 차는 참 묘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 특별함이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만났던 이야기를 시작하는 재은 우리가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사람의 만남은 1년 전의 어느 날 어, 아, 잠깐만 여기가 알겠군요 여기 26-13이다 어, 기다릴게 돌려주고 싶었는데. 한참 찾았어요. 그 사람이랑 그러고 다시 만났거든요. 그러다 또 헤어졌어요. 이젠 완전히 끝났고요. 아, 죄송합니다. 며칠 뒤이 둘의 업무적 만남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고. 사장님 금방 나올 거예요. 왠지 기분이 한참 없던 여직원 그리고 의문의 행동. 어디 가세요? 에? 네? 아, 나 원래 회식 안 가요. 나한테 고맙죠. 뭐가요? 음, 알면서 오늘 잘해보세요. 화이팅! 뭘요? 네? 마스카라 있네? 응. <웃음> 쟤 뭐랬어요? 못 들었는데 화이팅 왜미워 나만 취했어요? 이거.. 이거 내가 다 마신 거 아니야? 내가 웃겨요? 아.. 아니요 그게 웃기다는 게 아니라 <웃음> 아.. 진짜 놀리고 싶다니까 우리 회의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코스 레시피 완성하셨어요? 마지막 레시피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채은 마지막 코스, 미드나이트 스노우입니다. 원래는 노나 코티에드지만이것만 특별히 알콜을 넣었어요. 우리 내년 봄에도 같이 코스 만들게 되겠죠? 글쎄요. 앞날은 잘 몰라서요. 이 차가 겨울 코스를 완벽하게 완성한다면 생각해보죠. 에휴, 당연하지. 근데 레시피 완벽하다니까. 완벽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이어질까요?